홍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,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냐 어, 보통 또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,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몸이 빨리 좋아지나요 아니면 내가 오늘 가슴운동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가슴운동을 해도 되나요 이런 프로그램인데 어, 이것도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에 따라 틀리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음, 뭐 다양하죠 이거는 뭐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추천하는 제가 많이 했었던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초보자들 초보자들은 이틀에 한번 정도 하시면 돼요 이틀에 한번 음, 하체 앞에 뒤에 할게 많아요 앞에 뒤에 하고 그 다음에 팔 정도 2,3도 이렇게 나눠서 하루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은 가슴, 어깨, 등, 그 다음에 복근 이렇게 네가지가 되죠 또 이렇게 하루 묶어서 한두가지 정도씩 그렇게 격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격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중고자 같은 경우는 한 3일자가 딱 좋은 것 같아요 3일자 음, 저 같은 경우는 가슴하고 등 같이 했었어요 등하고 가슴하고 등 같이 하고 어깨랑 그 다음에 팔 비두삼도 팔 어깨랑 팔 같이 하고 3위자때는 하체랑 복근 이렇게 그리고 복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합때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근은 똑같이 그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근을 똑같은 프로그램 넣어서 똑같이 느끼면서 똑같이 세트도 똑같이 많이 해주고 가지수도 많이 해주고 복근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시합때나 뭐 바디프로필 찍을때는 체지방을 없어서 그걸 잘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복근 넣고 프로그램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, 고급자 같은 경우 자 고급자는 이제 보통 4일자를 하게 되면은 가슴하고 이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등운동 등운동을 해요 등하고 복근 그 다음에 어깨랑 삼두 그 다음에 하체랑 복근 4일짜라 제가 가장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조금 변형시켜서 하셔도 되고 중급자 고급자에서는 기본 프로그램 이렇게 하셔도 시 좋고 거기서 이제 밸런스에 맞게 조금 더 변형을 하셔도 돼요 본인의 또 발달시켜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는 좀덜 해야 될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어, 돌아오는 턴을 조금씩 수정해도 돼요 기본 가이드라는 제가 정해줬으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어, 좋은 밸런스 있는 몸을 만드실 수있을거예요 왜냐 지금 알려드린거는 홍언니가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제 사진도 한번 보시면서 정말 이쁘게 만들었나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세요 또 제가 이번에도 시합도 나가니까 무대에서 홍언니 진우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나, 잘 만들었나 한번 체크해보고, 이상하면 댓글로 막 뭐라고 해주시고, 최대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름다운 몸을 갖기는 홍원이었습니다. 안녕~